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61회 화요일 방송 규칙수 회계 분석 및중 하나입니다 어, 지난주 어, 지난 2차 어, 화요일 방송 먼저 복귀하고, 어, 그리고 어, 이번 2차거 어,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음, 지난 2차에 함께 찾아봅시다. 어, 자료들을 어,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웃음> 1061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 일요일 날 어, 멤버십 나누리 회원 전용 방송을 했고요. 어, 오늘은 어, 규칙수 회귀 분석 및중 하나입니다. 어, 복귀 방송을 이제 별도로 안 하고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그 해당 요일에 어, 해당하는 영상을 복귀하고 있습니다. 어, 복귀 방송을 따로 별도로 했더니 어, 복귀 방송을 안 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방송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복귀 방송꼭 확인하셔야 되죠 이 헌터 자료가 얼마나 적중률이 높은지를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죠 지난 2차 화요일 방송이에요. 어, 규칙수 첫 번째 거는 해당 수가 구였는데요이 어, 자료가 두 개가 있었죠. 어, 제외됐습니다. 어, 규칙수 복귀는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을 좀절약하기 위해서요. 어, 그다음에 규칙수 두 번째는 28이었는데요. 수직으로 5연속 올라갔었어요. 어, 이것도 제외됐습니다. 또, 다음은, 어, 규칙수 세 번째, 이것도 수직으로 5연속 올라갔죠? 아, 44였는데, 제외됐습니다. 또, 여기는 퐁당퐁당 4연속이었는데, 제외됐죠? 또, 어, 여기는 34, 이것도 퐁당퐁당 4연속인데 제외됐습니다. 이건 당퐁퐁, 당퐁퐁 이렇게 4연속 올라간 거죠. 어, 규칙수 여섯 번째는 어, 30이었는데요. 이거는 어, 좌측으로 계단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간 가어 3개가 있었습니다. 어,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간 거하고 좌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간 거두 개가 중복되어 있었는데요. 어, 해당 수는 22였죠. 어, 제외됐습니다. 여덟 번째는 어, 11인데요. 어, 좌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어요. 어, 제외됐습니다. 또 9번인데요 이거는 좌측으로 계단타기를 하면서 4연속 내려온거 31이었죠 제외됐고요그 다음에 여기 40은 3연속 출중이었는데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42 우측으로 2계단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는데 어, 제외됐습니다 11번째는 어, 어, 좌측으로 어, 좌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는데요 어, 13이었습니다 제외됐고요 또 12번째는 24 24는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는데 이거 어, 하나가 출했죠? 24가 출했습니다. 자, 다음은 6인데요. 어, 좌측으로 계단 타기라면서 4연속 올라갔는데 제외됐습니다. 또 어, 다음은 어, 26인데요. 이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어요. 어,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어, 팔. 팔은 좌측으로 두개단타기라면서 4연속 올라갔는데 어, 역시 제외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총 15개를 지난 2차에 보여드렸는데요 어, 그 15개를 1에서 3 필터 범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1개가 나왔습니다 <웃음> 24 하나가 출했죠? 어, 15개였습니다 자, 다음은, 어, 회계분석 자료였죠? 어, 중 하나였습니다. 어, 여기 네 개에서 안 보이시면, 어, 여기 네 수에서 안 보이시면, 20, 33, 40에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 네 수에서 안 나오고, 어, 밑에 세수 중에서 33이 출했습니다. 어, 5, 6, 25, 37은 제, 어, 제외됐죠? <웃음> 자, 다음은, 어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료였는데요어 이게 전멸했습니다. 이거 어그 시청자분들께서 마땅한 수가 없어 보이는 것 없어 보인다고 널 많이 써 놓으셨는데 어 시청자분들이 적중하신 것 같아요. 어 전멸했습니다. 어 이렇게 가끔 전멸도 있어서 어가끔 전멸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 여하튼 일반적으로 한 개에서 세 개, 일반적으로 한 개에서 두개 출합니다. 세 개는 가끔 있고요. 아 어, 근데, 어, 그, 약 7, 80%가 한개 출합니다. 한 개. 그러니까 한개 찾으면 나머지는 제외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오늘도, 아 어, 이따가 하나 올려드릴 건데요. 어, 그한개 찾으면 나머지는 제외수로 보시면 됩니다. 여 같은 지난 2차에 참여들을 많이 해주셔서, 어,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로 지난 2차 화요일 방송 복귀였고요 이제 이번 2차, 60일에, 1060일에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1060일에 규칙수 회귀분석 자료 어, 몇중 하나입니다 어, 규칙수 첫 번째는요 어, 물론 이거는 제수란 뜻이 아니죠 약수로 보일 뿐재수라고할 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 잠시 이거를 그룹에서 빼놨다가 안 보이시면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필출 그룹에서 말이죠. 어, 헌터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최근에 헌터가 어, 이 약수들을 어, 그 어, 약수들한테 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어, 비중을 준 헌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어, 전에는 이걸 제, 어, 이렇게 재수를 이렇게 막 빼내질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경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헌터도 이제 어, 이번 2차부터는 어, 상당히 더 주의를 어, 할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자리는 어, 이런 자리가 있어요. 5연속이죠. 어, 44입니다. 어, 5연속 자리가 이제 나올시기가 임박해져 가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 5연속이 지금 어, 5연멸 중인가, 6연멸 중인가 지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하 시기가 이제 가까워져 가는데 어, 이번 이차에는 5연속이 44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 이 44가 어, 이거 외에는 어, 다른 흠결이 없어요 예, 이 5연속 하나만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음, 44도 이제 주의는 하셔야 되겠어요 5연속이라고 그냥 막 함부로 제외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어, 여기는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38입니다 자료가 더 있어요 여기는 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역시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38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풍당풍당 4연속 올라갔죠 그래서 자료가 3개가 중복입니다 어, 이세개가 중복됐다 고해서 무조건 제수는 아닌 거예요. 어, 한번세개가 중복된 것도 어, 우리 나오는 경우를 경험했잖아요. 자, 다음은 규칙수 세 번째입니다. 여기는 우측으로 4연속 올라갔어요. 35입니다.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39입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규칙수 여기는 39입니다.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역시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어요. 39. 자, 다음, 다섯 번째는요? 이렇게. 역시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42입니다. 자료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역시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자,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여기는 좌측으로 4연속 올라갔어요. 이렇게. 또, 어, 역시 좌측으로 4연속 갔죠? 어, 해당 수는 10입니다. 자, 다음은 7번째입니다. 여기는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어요. 21입니다. 자, 다음은, 어, 41 인데요. 이것도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다음은, 9 번째입니다. 여기는 좌측으로 4연속 올라갔어요. 2입니다. 해당수는 2예요 다음은, 이렇게 두 계단 타기를 했죠? 우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어, 4연속으로 갔습니다. 33입니다. 다음은 어, 28인데요. 여기는 수직으로 4연속으로 갔습니다. 다음은 어, 여기는 어, 이렇게 좌측으로 좌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죠? 24입니다. 다음은 13번째 여기는 좌측으로 역시 4연속 올라갔습니다. 25입니다. 다음은 14번째입니다. 여기는 어, 이렇게 여기는, 어, 모사이트 제공식인데요. 어, 요게 제수라고, 어, 나온 수들이에요. 해당 수는 14입니다. 이렇게. 어, 4연속이죠. 무입방향으로 4연속이죠. 다음은, 40입니다. 어, 멤버십방에서는 어, 이게 안보여졌는데요. 어, 추가로 찾아진 겁니다. 40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번 2차에 총 15개입니다. 어, 역시 필터 범위는 어, 1에서 3 또는 0에서 3으로 어, 적당하게 했어요. 어, 다음은 회귀분석으로 나온 밑중 하나입니다. 어, 원본은 이렇습니다. 2, 여 6, 8, 10, 12개입니다. 여기서 헌터가 뽑으면 어, 이렇게 1 5 23, 30, 34 어, 여기서 안보이시면 8, 13, 22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15, 23, 30, 34 여기서 좋은 수 있는지 찾아보세요 어, 자, 다음은 어,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겁니다 지난 2차에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이번 2차에도 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